엄마지유 기침과 가래에 좋은 초기 배 찹쌀 미음 만들기 오늘의 재료는 찹쌀가루 또는 쌀가루 20g, 배 20g, 물 400ml입니다. 배는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믹서에 갈아주세요. 배 중앙의 심부분은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도려내주세요. 찹쌀가루 20g과 찬물 200ml를 섞어주세요. 저는 쌀가루로 했어요. 센 불에서 찹쌀가루를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간 배를 넣어주세요. 처음부터 배를 넣고 끓이면 배에 있는 비타민C가 파괴되기 때문에 찹쌀 미음이 끓은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넣는 것이 좋아요. 찰기가 생기고 미음이 투명해지면 불을 끄세요. 알맞게 식으면 체에 거르세요. 한끼 먹을 분량씩 담아서 바로 냉장 보관하세요. 그럼 완성입니다.